여봐 <목소리> 설빙이 어딨어? 어디 있어? 오! 진짜 이거 줄이야? 이 소리야 설빙이 줄이야? 야 미쳤다 이거 설빙이 줄이랑 무슨 막아? 코스무라가 한국 화장품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했나? 응. 어. 한국 화장품이 모여 있는 곳인데 여기서 광고 촬영을 할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일본에 온큰 이유이기도 하죠. 아니지, 주된 이유죠. 이것 때문에 왔죠. 여기서 촬영하려고. 촬영을 한 뒤에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 음식은 어떤 맛일지 먹어볼게, 존이에요. 명란삼김인데. 명란 이거 왔다. 세가 날아가 다통톤이야 응. 음, 어? 나 지금 너가 말하는 동세명 봤어 나역 아, 신기하게 쓸게요 음. 어아이아이 어, 어, 어, 어, 어, 어, 나한테 이게 누구야일본이 말고 으로 자네이 하이 너 대거 가면 XX이에요? 아니 뭔 소리였어 야 영상 좀 쓰자 무슨 아, <웃음> 소리 하시는지 누구 누구 아, 아이돌이야 아이돌 아완윤씨 아, 아, 아, 생긴하기 전에 저희는 계속 아, 놀고 있을게요 아 근데 저도 그냥 여기 끝나면 끝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음? 그럼 개꿀 한인타운 내에 있는 여기 뭐 연예인들을 잔뜩 음. 모아둔 카페에 왔거든요 아이스 한국타운에 있는 한국인 잔뜩 모아둔 카페에 한국인이 오니까 좀 자, 자유식 가행일 수도 있어 민망하네요 아무도 나안 쳐다보는데 그냥 혼자 민망하네요 안녕하세요 제이도 어미지 아니 보이그룹이냐고 앨범 판매하셨잖아 아 맞다 맞다 마지까릉마지카다 <웃음> <웃음> <잡았다. 웃음> 여주인공 해달라고 했는데 <웃음> 나한테 여주인공 해달라고 제이 온 거야 <웃음> 네, 근데 당차게 에이. 안 된다고 너무 아쉬웠어요 놓쳤네 아 아쉽네 그게 대박날 줄 알았으면 참여할 걸 그랬어 너무 월케일 될지 어나 그렇게 네. 대박날 줄알았어면 아, 누구 더 알래? 하나 둘 응. 사람이야 코니즈와 티미 아누누 여정댄스 음. 응 하나 둘셋 코니찌와 타시 티미 아누누 여정댄스 야루 야루 야루 야루 피스 이손 음. 아니다 <목소리>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오 예! 오케이 저희가 오늘 뭐 학습무라를 가볼 건데요 라던지 응응응어 아, 음. 음. 완전 일본인처럼 인사했어 <웃음> 일본인 같아 뭐야? 어뭐 멋있다 대호세 지금은 광고 촬영을 끝내고 한인타운에 있는 옆키토포키옆키토포키 <웃음> <요키토> <웃음> 가기로 했습니다 이거 끝나고 이제 갈 예정이에요. 음, 또갈 예정이에요. 같이다 여러분요 네 엽기 토볶이 맛있어. 갈아이. 매짝 갈아이. 맛있어 가라이 음. 음. 가라이 음. 음. 음. 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素晴らしい 대야のしよう。お前も鬼にならないか?鬼にならない、なら殺そう。始ま! 시크라!大丈夫でしょ? 達体君、弱いもん。そうじゃない? 연애가 준게 사랑해요! I love black pink, I love, 지성박 I love, 연아킴! 주먹밥 3만 4천. 3만 4 0 이거 시민 음식인데? 이거 로제도 있네? 로제 있는데? 잠깐만, 2만 9천, 3만 4천. 왜 이렇게 비싸? 아니, 여기 그냥 k 이 o 이 없으면 안 되는가 봐. k 이 o p 저는 2만 4천. k p 이네야 근데 여기 되게 넓고 다케이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만원 여기 지금. 여기 아, 계란짱. 계란까지 3만원. 계란찜까지 3만원? 주먹밥으로 3만원. 7천원 그러면. <웃음> 이거 7천원이야. 야, 이거 3만7천원인데? 황금, 황제 음식이다. 나부정적 음식이다. 모두, 모두 다 함께 신나게 춤을. 괜히 수줍어 하지 말아요. 모두, 모두 다 함께 신나게 춤을. 다 함께 외쳐보세요. 고고! 아빠랑 엄마가 같은 어젯밤 일에. 아직도 모두 사먹해요. 이럴 땐 가만히 있을 순 없는 일이죠. 우리의 재롱을 지켜보세요. 정말 귀엽죠? 실패했어도, 외로울 때도, 곤란할 때도. <웃음> 우리가 함께라면 걱정 없어요. 즐거울 때도 우리들은 하나, 언제까지 하나. 기쁨을 함께해요.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들은 하나. 모두, 모두 다 함께 신나게 춤을. 괜히 수줍어하지 말아요 모두 모두 다 함께 신나게 춤을 다 함께 외쳐보세요 고고! 여기는 일본에 있는 이자카야에 왔습니다 음 뭐라 하지? 당국? 고기 뭉친 거? 아, 양자거아맞 어, 목걸이 샀슈 어, 이거 그거야, 레바예요 그. 목걸이 부종? 아, 레바가 뭐지? 이, 조금 어 조금 지금 이거 쇼핑을 아 네. 끝내고 한번 모르겠을요지않는데 예쁜 건 정말 많은데 다살게 없어요. 아, 살 아, 이거는 다시 살게 없었어요. 내가 살게없었는 이거... 여보세요? 막... 음... 막... 있잖아. 비자지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똥아인데 너무 노라이다. 짭짤하다. 야이 대만도. 음. 진 음. 치즈 완자? 음. 아니다아네 진짜,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아 맥주가 꿀떡꿀떡 넘어가네. 너무 궁금하고 이거는 요 진짜 맛있 너무해, 음 너무 해봅다. 와, 뭐야? 뭐야, 이거 신나서. 뭐고, 고먹고 진짜. Bye bye. Bye bye. b y 그 b 다니까그 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y 됐어요 거기 치 오케이. 내 네, 욕하지 마. 아니. 아니, 아니 그래가 대나. 그래, 아 진짜. 아니. 진짜 봐. 아 남친 었어 진짜. 그러니까. 아 전나. 아 그런지 않냐? 아니 왜그는 거야? 아, 몰라. 아. 진짜. 어. 왜? 그런지 않냐? 아. 아, 뭐? <웃음> 아 잘생겼다. 아, 아, 하 어, 온다 온다. 아니. 아니. 나중에 아, 맞아 얘기해. 아, 구하다. 어, 왔어? 장왔야 어, 장이 왔다 왔다 어 <웃음> 도토코키지 맞으시죠? 아, 여기 그 슈퍼게일지 알아요, 이거? <웃음> 몰라. 고토부키라는 슈퍼겔지 몰라요? 아, 슈퍼게일지 알아. 슈퍼게일 넘버원 고토부키라는 거. 몰라. 몰라. <웃음> 몰라. 왜 몰라? 알아야 되는데. <웃음> 아, 도토코 진짜 재밌어. 지금 <웃음> 동키호테. 도토 <웃음> 맞으시죠? 아니, 아니요. <웃음> 저 동키 좋아. 개기름 개기름 o m o m o m o m o m o m 라 m o m o m 아? m o m o m o m o m o m o m 미 m o m o m o m o m o m o m o